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뭐지? 안녕하세요 어? 안녕 오늘은요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의 후속작이죠 사실상 어,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2탄?이라고 보는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어? 원래는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에 들어가려고 했던 패치 내용을 그냥 이 애니파이터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게임을 만들겠다 라고 해서 우리 애니파이트 시뮬레이터를 만든 블럭존에서 신규 새로 만든 게임 바로 애니레전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애니레전드에 대한 이야기 떡밥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떡밥이 등장을 하게 되었죠 이거 한국어로 번역하고 싶은데 번역 못하나? 잠깐만 자짜랑 해양본부 짜잔 짠짜잔 자 일단 해양본부라는게 생겼습니다 어 누가 봐도 알것 같죠? 이거 그냥 원피스입니다 <웃음> 아무만봐도 원피스 같은데? 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원피스를 네 만들어놓은 그런 맵인 것 같아요 일단 이름 자체도 해양본부고요 애닐레전드에서 탐험을할수 있는 많은 장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두번째도 있습니다 자이맵 같은 경우는요 어자 이것도 새로운 맵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아까 해양본부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약간 여기는 해양도시보다는 그냥 도시? 기본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이 맵을 봤을 때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원피스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원피스에서 이런 맵을 못본것 같아 제 예상으로는 아마 칠대제 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일단은 애니 레전드 같은 경우가요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어 일단 원피스가 무조건적으로 등장한다는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애니 레전드 같은 경우는 원피스가 무조건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애니 파이팅 시뮬레이터 애니 파이팅 시뮬레이터 두달차 2 두달차 어 레벨 한 300SP정도 됩니다 네 일단 애니파이팅에 나오는 캐릭터들 있죠 원피스 블리치 어 나루토 7대제 그리고 또 뭐있지? 원펀맨 안나오잖아 또 뭐가있었지? 원피스 블리치 나루토 7대제 귀멸의 그... 칼날 어귀칼 나오죠 탄지로가 있죠 탄지로 그리고 맞아 카네키 도쿄굴 도쿄굴 원펀맨 제노스 아 그러네 제노스가 있네 제노스 원펀맨 아 그러네 제노스가 있는걸 깜빡하고 있었네 소아온 소다아트 온라인 이거 크게 아 크게 볼수 있네 오케이 조조 이게 단가? 아 어, 그러네 드래곤볼 고쿠가 있죠? 어 드래곤볼 고쿠가 있지 블랙 네이클로나그잘 모르겠는데 이거 데프 나오는 게그 뭐였지? 아 이름이 기억이 안나 나이로 아카데미? 나의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였나? 이거 아니야 나이로 히로... 그치 나이로 아카데미 어 블랙 네일클로버? 블랙클로버는 블랙 누구야? 이거는 누구 있어? 이거 누구 있어? 나잘 모르겠는데 내 블랙클로버라는 애니를 못 봤어요 이거 뭐 애니야? 이누아샤가 있다고? 아 맞아 진격의 거인 아 아스타가 아스타가 블랙클로버야? 아 그래? 오 진격의 거인 한 요정도 있죠? 어, 사실상 다툭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일단 확정된 걸로만 보면은 원피스는 무조건 확정이죠? 음, 원피스는 확정이지 애니 레전드에서 원피스는 애니 레전드 무조건 확정 왜냐면은 미호크 칼이 나왔기 때문이죠 미호크 칼어 그리고 플러스 해양 도시 때문이지 그리고 트레일러를 봤을 때제 생각에는 나루토도 등장을 할것 같기는 해요. 트레일러 트레일러 때문에 나루토가 등장할 것 같거든요. 어, 아무래도 나루토도 트레일러 맵에서 보면 되게 벚꽃 많이 내리는 곳이 거든요 거기서 아마 나루토가 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제 생각에도 7대대 역시도 등장을 할것 같기는 합니다. 음, 이거는 제예상경 제가 원하는 그림 <웃음>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원하는 사람 있죠 자 지금 보면은 주인공들 다 등장했잖아요 대부분 드래곤볼 고쿠 등장했고 나이로 아카데미 데, 그 올스타 아, 올마이트랑 데카 등장했고 데쿠 그리고 소아온 캐릭터 등장했고 도쿄골 카네키 귀멸의 칼날 그 탄지로 나루토 나루토 원피스 그 루피 다 등장했잖아요 사실 거의 근데 등장 안한게 있죠 우리 주인공인데 등장을 안함 제노스만 등장했죠 제노스만 사이타마는 등장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에는 이 원펀맨 사이타마 같은 경우는 얘는 애니레전드 아니면은 진짜 애니레전드 아니면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추 등장 예정 어 이거는 거의 확정이야 지금 주인공이네 등장을 안한 사이타마 내가 볼때 사이타마가 워낙 너무 센 캐릭터다 보니까 얘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러는 것 같거든요? 음. 아, 그러네. 진격과 LN도 없잖아. 그러네. LN도 없네. 오. LN 역시도 등장을 안 했죠? 오. LN 역시도 등장을 안했으니까 얘도 애니파이, 애니레전드에서 LN이 있다고? 등장 예정. 여러분들 애니파이팅에 애는 없어요 애는 없어 음자 애렌도 없죠 아스타 소아울이라고 이거 블랙클로버 뭐야 아스타 두명이잖아 생각해보니까 아스타 두 명입니다 예. 네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에 아스타는 두 명이 있죠 네, 한 명은 뽑아서 나오는 아스타 다른 한 명은 어, 시즌2 때 파이팅 패스 때 얻을 수 있었던 아스타 예, 두명입니다자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원피스 캐릭터에서 흰수염 어, 흰수염 등장 예정 그리고 도쿄골도또 하나 등장할 것 같긴 한데 사실 맵이랑 너무 좀 다른 느낌이라서 음 도쿄골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얘는 모르겠어. 얘는 나올지 모르겠고. 일단, 제 생각은 사이타마. 그리고 흰수영. 어, 7대1 캐릭터들은 좀 나왔으면 좋겠어. 어, 티. 다이앤 나왔으면 좋겠다. 다이앤. 나, 다, 나, 다이앤. 다이앤. 다이앤 나왔으면 좋겠다. 어. 그리고, 진격과 에렉을 조금 예상해봅니다. 아, 오, 그래. 에이스도, 오, 그러네. 에이스 오 에이스 그럴싸한데 진짜로 에이스 그럴싸하죠 네, 에이스 나올 확률 꽤 있습니다 흰수염 에이스 나올 확률 꽤 있고 제가 볼땐 나루토도 어 등장을 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레일러상 봤을 때는 나루토가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루토도 아마 그냥 나루토 나오고 어 사쿠라 나오고 그리고 어, 어... 이타치가 나올까? 사스케 이렇게 총 3명은 아마 나오겠지 이 3명은 음... 이 3명은 나오겠지 네... 난 여기서 솔직히 가하라 넣어주라 <웃음> 아니면 롱리 어... 가하라 아니면 롱리 넣어주라 네 솔직히 제가 원하는 캐릭터들은 가 가라 아니면 롱리구요 어 원피스에서는 흰수염 에이스 그리고 원펀맨에서 사이타마가 진짜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얘는 맵 특성상 안나올 안나올 확률이 높아요 음, 얘는 맵 특성상 안나올 확률 정말 높습니다 예, 맵이 되게 약간 어.. 그런 맵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현대 맵이 아니고 그.. 일본의 예전에 전국시대 때 같은 그런 맵이라서 아마 그때랑 어울리는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랑 어울리는 거 하면 뭐 원피스랑 나루토지 사실 음... 일단 제일 첫번째 생각 어, 만약에 엘파 캐릭터들이 등장을 한다면 애니레전드에도 이렇게 등장을 할것 같고 그리고 이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 캐릭터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캐릭터 자 일단 그 강철의 연금술사 얘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어. 강철의 용금술사 그리고 어 제니츠? 어 제니츠 빛치 제니츠 나왔으면 좋겠다 어 네드코도 나왔으면 좋겠다 어 이거 얘네들 타노스는 여러분들 마블거라안 돼요 어 그리고 야스오 로네 이번엔... 음. 자 아무쪼록 우리 애니레전드가 여러분들 이번에 약간의 좀 떡밥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 떡밥들을 좀 확인을 했을 때 트레일러랑 떡밥들을 확인을 했을 때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을 할 것이다에 대한 예상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든 애니레전드든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 음. 일단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알아본 내용이고요 우리 여러분들, 네 너무 이거를 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기 바랄게요. 이상 백날이었습니다